놀다. 안녕하세요. 소환이 놀다의 소환이에요. 좀있으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코디북을 만어봤습니다 여기 있냐? 소환이 놀다 할로윈 코디북이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호박, 호박, 호박이네요. 그 다음에 옆에는 호박, 호박, 모디띵.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하나 둘셋셋 여섯 겹이면 돼요 여섯 겹이나 돼서 엄청 폭신폭신해요 그러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손이 천사가 있어요 옷을 입혀볼게요 옷도 진짜 예뻐요 천사 같아요 머리핀도 오 천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날개 날개들 이렇게 어때요? 귀엽죠? 맞을 술보면 마지막으로 하면은 소원이 천천히 완성됐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시원이 악마를 해볼게요 일단 옷부터 입혀볼게요 뭐 옷도 진짜 악마 같아요 <웃음> 그 다음에 풀을 해볼게요 악마에는 풀이 없으면 안되죠 해꽃이 달린 풀 으, 무섭다 그 다음에 날개 오, 악마에도 날개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무기 무기를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그러면 넘어가서 몽지금이요 먼저 몽지리 몽지이가 완전 달라졌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맞네요. 이 구미는 진짜 구미입니다. 먼저 꼬리를 달아줍시다. 음 방울도들 이렇게 하다가 완성됐어요. 구미호 같아요. 진짜 토토, 저승감, 토토, 저승사자가 아니야. 구미네요. 먼저 옷을 입혀줄게요. 오오, 오, 토토가 더이끄끈이 났어요. 저승금 책 있어 여기 자 투투 저승금도 완전히 완성됐어요 이제 똥겹치다 양양귀신입니다 양양귀신 정말 무서워 보여요 먼저 모니카와 앞머리도 붙이고 뒷머리도 붙일게요 먼저 그다음에 옷 오, 카디다 칼. 아양냥이 입에 있던 게 피가 아니라 케찹이었어요 분장도 잘했나거 양양 햄찌 도깨비 바로 갑시다 햄찌가 엄청 용감해 보여요 옷을 먼저 입혀줄게요 뿔을 아볼게요 뿔을 위에 도깨비 반망이도 근데 이건 뭐지? 아하 이걸 다는 거였네요 햄쥐 두깨비가 구름을 타고 다녀요 히휴그 다음에 토끼호박이래요 이거는 조금 귀여울 것 같은데요? 옷과 모자를 입혀봅시다 햇볕에도 넣고 있을게요 오. 마지막으로 소세지 반년을 만들어볼게요 이제 마녀의 옷과 모자를 씌워줄겁니다 비스듬히 하는게 예뻐요 이렇게 하고 빗자루 씌셧 소세지가 빗자루 탔어요 이제 다 걸렸습니다 이제 꾸밀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만든 코디들을 부드다 보여줄게요 시원이천상 어? 이히히히 나는 시원이 엄마 나는 나는 키신이라고키신난 귀신. <웃음> 구미오라고 구미야 난꼬디가 아홉 개라고 안녕 나는 햄찌 도깨비 오늘 음, 나도 좋다. 금나라 좋다. 어때?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저승구미다 마지막은 소세지 마냥 이거슬러는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가오까지아주 근데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로윈 코디 항사 재미난 할로윈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